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A6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맨날 이 A6만 쓰다 보니까 A5에 손이 좀덜 가는 것 같아요 A5도 어서 써야 되는데 A6가 꾸미다 보니까 약간 아기자기하게 꾸며지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종이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꾸미는데 부담도 좀 덜한 감이 있고요. 오늘은, 오늘은 뭘 써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거를 하나 쓰. 뭘 쓰지? 응, 이것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빈티지 메모지를 쓸 건데 제가 가진 빈티지 메모지 중에 아, 이것도 괜찮아 보고 이것도 뭐 요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오랜만에 이 식물 스티커 그달님의 녹티루센트 식물도감 스티커도 쓰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예쁘고 너무 큰가? 아무튼 그럼 이 배경지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얘 먼저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우선 타공을 먼저 해줄게요. 오, 이거가 스티커인 거 같은데? 스티커다. 근데 약간 반투명한 소재라 괜찮으려나? 뒤가 비쳐 보일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붙이도록 할게요. 이대로 붙이고 <목소리> To get some confidence How many debates To earn some tailwind The years pass I'm still the same What will it take Why the way? Up and down I'm losing ground Tender, tell me what to believe. I ain't got a sweet tooth for lying. Spender, show me how to succeed. My wallet is spread thin. Ooh, ooh ooh, what to do? I am me and not you. Ooh ooh, what to say? Please make the string go. Away. To reach some kind of goal. How many dress enough for me to play some ball? Seasons change, still the same range. Why will We may have it all up the ladder, down the wall, different mysteries, full of mixed with tea. We pray through the ups and downs, we swear it's easy either way when I'm covered in tears, you scare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다이어리는 크라프트 종이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